자녀와 소통을 잘하면서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? 모든 분들이 소중한 가족과 평안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고요.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